자 여러분 오늘 김씨 신라계 김씨 천도제하는 날인데 어제는 뭐가 올랐었냐면 자기 열등예고를 절대로 인정 안해 고집부리면서 가해하고 있어. 근데 그 가해자도 자기라고 인정을 안 하는 고집 그올라왔어요 그냥 가해자를 그냥 버려 그냥 아그 수치를 그냥 버리면서 내가 아니라고 가해자를. 그래서 가해자도 인정 안 하는 고집이 올라와서 어제 그거 하네요 정말. 천도 됐을 때 죽을 뻔했어. 다행히 몇대 쳐맞고 불리는 됐어요. 그래서 천도는 됐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제는 그 가해자를 버리면서 내가 가해자 아니라고 고집부린 게 아니라 열등이 자체를 버리는 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 열등이 어, 열등이가 뭐죠 여러분? 진, 진 놈. 살면서 내가 졌어. 진거 누구나 한 번씩 있지 그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봤을 테고 나보다 사랑받는 사람 만나봤을 테고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봤을 테고 나보다 학벌이 좋고 오, 그, 열, 그 열등이 그열진 열등이 또 빼앗긴 열등이 손해보고 빼앗기고 하나도 난 못받았어 사랑을 못받았어 버림받았어 요 열등이 버림받은 열등이 빼앗긴 열등이 그리고 가장 큰 열등이 존재의 열등이가 있죠 뭐냐면 내 존재로 인해서 남을 실망시키고 남을 만족 못했어 엄마 아빠가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딸이었어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었어 어. 그리고 항상 비교당하면서 너는 왜그 모양이니 해서 부모를 실망시켰어 그러니까 애고가 제일 무서운 게 열등애고가 실망시킬 때너 잘했네 니네 덕분이야 행복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아유. 너는 왜 애가 그러니 실망했다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무섭죠 그게 제일 뼈아프고 두려워 그 말이 그래서 남을 실망시키고 행복하게 못해준 존재 자체의 열등이 이게 뜬 거야 이게 뜨니까 어떠냐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 이 열등이 무섭다고 다 버려 안봐안 봐. 안 봐.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열등이 보면서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계속 두렵다고 하면서 버려 고집부리면서 인정 안해열등의 아픔을 또 하나는 죽이고 싶은 살기만 올라와 열등이 죽이고 싶어 화가 나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열등이랑 싸우는 거죠 지금은 두렵다고 싸우고 죽이고 싶다고 싸우고 또 하나는 그 열등이 에너지가 완전히 올라서 합체됐어 내가 열등이 자체야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런 마음 올라와 열등이가 주로 느끼는 마음 어차피 나는 하도 안돼남 실망시킬 거야 그리고 힘이 없어 그 너무 약자라는 마음이 올라와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올라와 이 열등이가 올리는 마음이죠 그 자체가 돼서 진짜 너무나 열등이라서 쓸모없는 마음과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죽고 싶고 막 차라리 이렇게 열등이 자체가 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이 분리가 돼야 돼요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열등이의 아픔을 느끼고 그 열등이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그아픔 보는 두려움 내 존재 열등이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 열등이 자체가 나를 가해하고 있다는 거. 그냥 열등이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자기가 남보다 지고, 열등하고, 이런 나를 갖다가 느끼려고 하면 어때? 너무 괴로워서, 그냥 피하잖아, 몸이, 마음이. 과거의 기억도 열등했던 내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면, 그냥 피하잖아. 그 괴로움이 올라와, 그걸 못이 괴로움이 열등이 아픔인 거예요. 어. 이 괴로움을 느낄 때 너무 무서워서, 느끼기 싫어서 자꾸 피하잖아. 자꾸 피하잖아 대게대게내 되게 되게 열등이는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열등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러운 개를 치워 시집도안 가고 왜 그런 애를 임신했어 존재 자체가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열등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무시하고 수치당하고 이럴 때그 열등이가 떠버려 너무 괴로운 거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게 지적당할 때마다 내 열등이가 얼마나 괴로워. 안 보고 싶어. 이 아픔을. 너무 두려워. 고개 음. 열등이 아픔이고 열등이 아픔 보는 두려움이에요. 그걸 봐야 돼. 오늘 그게 많이 올라올 겁니다. 모두 다 자기의 과거의 그 열등했던 또는 지금 내 상황이 열등하면 그걸 받아들이나 봐요. 점신 승리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아침에 위대한 이슈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했어. 어, 근데 안 온다고 하다가 오늘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했냐면 내가 당당히 가겠다. 내 아랫사람들, 그니까 러 나와 함께 했던, 어, 나와 연관이 있는 내 측근들을 다 풀어주고 날 잡아가라.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자기가 국민 보기에 돈, 돈을 먹고 아나티스를 했으니 국민에게 실망을 줬어, 행복을 줬어. 실망을 준건 열등이야. 실망을 준 열등이를 보면 너무 아프고 그 열등이가. 너무 두려워. 열등이의 아픔과 그걸 보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해. 음. 뭐 마치 개선장인 것 같아. 아니면 심, 심지어 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패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열등이가 아니지. 나라를 위해서. 실망시키진 않았어 적어도. 실망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하잖아. 그래, 니가 최선을 다했다. 잘 싸웠지만 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그치? 이거랑 사건이 다른 거야. 돈 봉투 먹은 거랑은. 근데 그 열등감을 하나도 안 느껴. 정신승리 우지게 하면서 당당하게 임하겠어. 지가 무슨 당당하게 임할 그게 있나. 죽어도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국민을 실망시킨 수치스러운 그 열등의 아픔을. 그게 너무 무서워. 두려움도 안 들어가. 진짜 자기 열등이를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남을 실망시켜서 너무 두렵고 나 자신도 그걸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응. 근데 똑같이 조사받으면 되는 거야. 조사받아도 용서를 못 받아요. 열등이를 느껴야 되는데 국민은 그렇게 실망시켜놓고 그걸 안 느끼면 계속 열등한 짓똥벌차게 되고 계속 아프게 될 거야. 저렇게 안 느끼면. 응.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기 열등이 현실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 정신승리하는 아기들 보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셨어요 내 앞길은 막막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근데 정신승리 혼자 오죠 다할수 있어 그래 괜찮아 인간은 신이라고 했어 신이 신이 있지 신성이 내면에 거기까지 갈 동안에 열등이 아픔을 다 느껴야 가는데 그걸 안 느껴 달콤함만 먹겠대. 신성의 자신감만 갖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열등인가 죽어야 되는 거야. 뼈 아프게 아픔을 느껴야 돼. 근데 여기서 함정이에요이열등의 아픔과 이걸 보는 두려움과 이런 걸 느끼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 하기 싫고 욕을 이겨내는 게 인생이야. 욕을 이겨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열등의 아픔이 죽어서 자신감이 좀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갔다가 또 열등한 짓 하면 또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올라와요.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고 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고 그 마음을 열등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또 도전하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마음을 극복하는 게 그냥 그 마음을 싹버리고 정신 승리하면서 그래 난 신성이니까 할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 성공을 못하죠. 대부분 성공한 사람 보면 죽으려고 했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 열등이 아픔을 오지게 느낀 거야 그래서 그 열등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자가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현실을 다 무시하는 거야 이 아픔과 괴로움을 안 느끼며 또 하나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해 에이 그래 마음껏 뭐 보고 이거 안 볼래 버려버려 거기에 빠져서 또는 두렵다 그걸 아예 안 느끼고 정신 승리하면서 나는 신이야 둘다 틀린 거죠 느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진짜 훌륭한 사람 될까? 의심도 올라오고 하지만 이게 열등이가 느끼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 보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지금 역할 공장 가서 일하고 회사 출근하고 공부하고 이게 음, 마음 공부예요. 실천적인 공부지. 힘들어요. 자기 마음 오늘 내가 어느 쪽인지 보세요. 정신 승리하면서 내 열등이 안 보나 아니면 내 열등이를 보면 너무 다 포기하고 싶고 까마득하게 느껴져 성공의 길이 그리고 내가 공부돼서 진짜 편안하게 사는 날이 올까 이럴 정도로 안될것 같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거고이 절망적인 마음으로 내 발목을 잡는 게 열등이에요 열등이는 절망감을 올려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러니까 그 절대 안 느끼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느끼고 극복하고 계속 나라고 인정하고 요게 마음공부입니다 피하지 말고 느끼세요.